<웃음> <웃음> 네, 그런 느낌. 네, 예. 6번 질문 가겠습니다. 네?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런 사람도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이말 주변, 그러니까 쇼스트가 좀 말이 많죠. 근데 그 노력을 해서 말하는 거지 어, 이게말주변하고큰 상관은 없어요. 맞아요. 어. 그래서 저도 사실 물론 말이 많죠. 근데 일반인보다 이렇게. 이렇게 내가 말 주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건 거짓말이겠네요. <웃음> 이렇게 겸 경선되는 건 말이 안 돼. <웃음> 네. 이건 아니고. 전는좀말 <웃음> 네. 잘해요. 잘하고. <웃음> 나야, 이건 좀은 아니고. 재수없으니까. 근데 제 주변에 말 주변 없는 쇼우스트 되게 많아요. 아, 네. 평소에는 뭐 이거 어떻게 쇼우스트가 돼?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뭐 조용히 그러다가 막 쇼만 들어오면 막 하더라고요. 아 맞아요. 어, 대표적인 연예인도. 음. 여러분 강호동 씨가 말 주변이 없다면 이해하시겠어요? 어 다들 안 하실 것 근데 같아요. 이제 검색해 보시면 네. 강호동에 대한 비밀 이런 게 많아요. 아. 평소 생활에 거의 말을 안 합니다. 말 주변 없으세요? 대박. 예. 저는 약간 반대예요. 주변 음.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네. 막 말하고 이제 웃기고 야 개그맨 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. 네. 근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. 말 <웃음> 잘하는데 뭐. 얼음. <웃음> 얼음이 되고 로봇이 되고 말이 안 나오고 아, 정리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을 뱉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데 이게다 훈련이 그러면. 그럼요. 시켜주셨습니다. 그럼요. <웃음> 네. 어, 이게 이제 사적인 대화와 네. 공적인 대화가 좀 다르거든요. 완전 달라요. 어, 그래서 그걸 뭐둘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어, 평소에는 말주변 없다가도 카메라 켰을 때말 어, 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핵심만 얘기하고요. 간결해요. 말이. 아... 근데 평소에 네. 말 많은 친구들은 방송에서도 <웃음> 말이 많아. <웃음> <말이> 많아. <웃음> 그러고 상천보러 <상점> 가가지고 <웃음> 내가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? 그러니까. <웃음> 말주변이 없어도 네. 쇼어스타 할수 있어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훈련을 하면 됩니다. 이번 기회에 배우셔서 어, 이 공적인 스피치를 하는 거죠. 어, 괜찮습니다.